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주파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 해볼 리뷰는 자 어떤 거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 아우 김무영 진짜 <웃음>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마스크를 장시간 꼈을때 귀가 너무 아파요. 어, 그거는 다들 어, 공감을 하시죠. 오늘 해볼 리뷰는 집에 만약에 이게 있다 이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뽑아지지 않나? 세게 하면 가이 없어도 되네. 아. 자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카일루아. 이제 모델입니다. 제가 제 전용 모델이에요. 저는 근데 이걸를 써야 되는 게꼭안 걸려요. 메모리. 얼굴이 커서예요 메모리. 어, 메모리라 메모리라서 안 걸려요, 저 아니, 오, 진짜네. 어, 안 걸려요. 귀가 왜 파여 있어요? 경청. 저 이해해요. 저미안합니다 상처. 아, 미안합니다. 어, 상처. 아, 미안합니다. <웃음> 저도 편하니까 박혀어요 <웃음> 저도 <웃음> <웃음> 몰라요 저도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왜 박혀있는지 아, 상처되는 <웃음> <상체> 거였군요 어송합니다자 <웃음> 그러면 이거를 한바쪽에 쪼겨보도록 하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자 됐나요? 네 편해요? 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오음오 응? 뒷모습 보여줘요 자 뒷모습 이렇게 이렇게 걸면 귀도 안 아프게 진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포츠 할때 이럴 때 마스크 쓰기 때는 편할 것 같다 아 미안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오래 낀다 그리고 귀에.. 방금 제 매니저처럼 귀에 잘안 걸린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집에 이게 있다 맥심이 있다 내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뽑아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맥심을 사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돈낭비지. 어. 이것 때문에 맥심을 사는 거는 돈낭비고. 야, 그럼 여기까지. 유바. 이건 안 돼요. 뭐? 이건 뭐야? 아, 이거 니. 그... 이... 갖고.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뭐 그, <이건. 웃음> 그냥 이거 넣어. 이거 자 이거 중간에 넣. 무용. <웃음> 다시! 이게 얼마에 팔죠? 이세 개에 5,880원에 팔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본 사이트에서는 이거는 좋은 게 상단이라서 머리 사이즈 조절 그리고 이게 얇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아 이게 어떤 분들한테 굳이 저금액에 그 저걸 왜사할 수도 있지만 매일 끼시는 분들 진짜 많아 식당 같은 데서 어, 그런 분들은 내가 볼때 이거 필수예요 아! 아.. 잠깐만 아 효카하니까 잠깐만 블랙이 블랙은 좀... 이제 머리 색깔이랑 네. 이렇게 안 들어요. 보면 보이죠? 자, 이거를 블랙으로 한다. 안 보여요. 어쨌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목에 걸수 있게끔 나온 게 있는지. 그래 요새는 마스크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힘드시고 어, 밖에서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다같이 힘내서 빨리 어, 이 사태를 극복하고 밖에서 어, 공원도 다니고 좋은 곳들 많이 놀러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럼 여기까지 유바